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희입니다. 11월 2주차 주간 주식 시장 전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주식, 특히 한국 주식 시장은 많이 답답하죠. 네, 디커플링이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예,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뚜렷한 주도주 흐름은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웃음> 오늘 하디 쇼에서 네.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메타버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 메타버스가 아직 무엇인지 감을 못 잡는 분들도 듣는 분들 가운데 예, 계실. 어떤 건데.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 어디 가는 버스냐고 예. 물어보더라고요. 예. 어디 가는 버스냐고. 예. 오늘 저희가 하디슈 제목을 <웃음> 메타버스 이꼴 메타버스가 비트코인인가? 라는 하디슈 예. 제목을 잡아 보았는데 왜냐면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예. 마치 애들 장난 같아서 그렇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수십만 배죠. 네. 그렇듯이 메타버스가 너무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원래 예정되었던 궤도 계적보다 훨씬 빠르게 그렇죠. 그죠? 네. 실생활에 접목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식 시장도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관련 또는 네. 간접적인 관련 네. 이런 종목들이 거의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오늘 네. 하드슈에서는 메타버스가 비트코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조금 자세히 네.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1월 2주차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한국 주식 시장은 안 좋습니다. FOMC가 네, 네. 무난히 잘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난주를 좀 잠깐 살펴보면은 음. 이제 미국의 선대 지수는 예. 계속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죠. 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어, 지난주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리디커플링 현상이 예. 좀 일어나고 있고 어, 지난주 우리나라는 음. 이제 약보합이죠. 이제 예. 1.41 포인트 빠졌으니까 빠진 건 음. 아닌데 조금 이게 지속성의 여부는 좀잘 모르겠지만 어, 외국인이 조단위로 매도를 월간 음. 아, 주간 조단위로 매도를 하던 게 지난주에는 100억 정도 뿐이 매도를 하지를 않았어요. 아,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하나 좀 살펴봐야 될거두 번째는 이제 미국하고 왜 디커플링이냐 하는 건데 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나라 주 시장 경기 민감주가 많이 포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이 경기 민감주의 6개월 이후에 어떤 예상되는 실적이 좀 불투명하다. 근데 음. 이런 것이 디커플링의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가 음. 굉장히 높은데 현재 중국 경제에도 불투명한 부분이 예. 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좀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번 주에 중국이 육중전 회의를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어떤 그어 어떤 어 권력 공고화를가 아마 목표일 가능성이 넘서 여기서 음. 최근 경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결정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음. 디커플링이 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환율도 조금 영향이 있는데 네, 지금 확률이 당장에 약세로 돌아을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제 환율 얘기도 조금 있다 하려고 했는데 뭐 나왔으니까 얘기를 음. 좀 하자면은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 어떤 환율 문제보다는 영국이 음. 어, 지난주에 이제 그 중앙은행 그 회의를 했는데 예. 원래 뭐 대부분이 컨센서스는 금리를 올릴, 어, 것이다. 올릴 것이다 하는 했는데. 컨셉스였는데 금리를 동결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파운드화가 갑자기 음. 급락을 했어요. 예. 그럼 파운드가 급락을 하니 멀쩡히 있던 달러화는 당연히 이제 예. 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달러화가 예. 올라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는 음. 또 약세가 되는 거고. <웃음> 예. 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문제보다는 어, 지난주에 예. 그 달러화 약세는 그 영국발 음. 그 약세가 원화 약세가 아닌가 뭐 이렇게 예. 판단 하고 있습니다. 원 달러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화폐 비교입니다만, 네, 사실은 유럽이나 또 그렇죠. 한국 같으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FED, FED에서 인플레이션은 예. 임시직일 것이라고 예상.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 이제 음. 그 지난 주에 이제 그 FMC 회의가 좀 열렸죠. 네. 예. 근데 FMC 회의에서 어그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뭐가 나오냐 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문구가 항상 들어갔었어요. 예.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일시적이라고 하는 문구를 없앨 것이다. 음.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자, 예. 이 얘기는 어, 어떤 걸의미하냐면은 굉장히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을 음. 것이라고 했는데 또 교묘한 파울 의장이 교묘한 말장난을 음. 하나 딱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음. 그러니까. 삭제하지도 않고 일시적이지도 않고 중간에 애매모호한 지역의 단어를 선 저기 워딩을 해버린 거예요. 예. 즉, 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난주 방송에서 시장에서는 내년에 음. 어, FED가 금리를 두 번에서 세 번을 올릴 것으로 음. 예측을 해서 현재 가격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 FMC 회의 결과 여기에서 한번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된다면 음. 이것이 빌모가 돼서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저희가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딱 그쪽 방향으로 간 거죠. 두세 음. 번이 아니라 어한번 정도로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그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 계속해서 어, 음. 며칠 동안 신고가를 갈아치웠죠. 예. 단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디커플링이 돼서 <웃음> 좀 문제가 되는 거고. 예. 또 이제 20위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 또 22회의에서 긴축이 저, 긴축으로 전환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긴축 전환이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한 영국이고 이제 전체로 이제 음. 유로 중앙은행이 예. 긴축 전환을 거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어,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의 국채가 또 어, 폭락을 했어요. 지금 예. 국채 금리가 올라, 많이 올라갔어요. 음. 당연히 어, 긴축하지, 않, 저, 긴축으로 할 걸로 알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약한 거리가 음. 약간 좀 어, 무너져 내린 부분이 좀 있었고 이제 또좀볼 부분은 뭐냐면은 월가의 4분기 기업 이익 추정치가 예. 10월 달에 일반적으로 추정치를 가 보통 4분기에는 어, 미실현 뭐, 비용이라든지 막 떨어 넣어가지고 음. 기업이 이제 그렇게 회계를, 체류를 그렇게 하는데, 어, 연평균 보면은 보통 지난 10년간 보면은 한 2% 정도 추정치가 하향됐었어요. 예. 그리고, 어, 통상적으로 5년 통상적으로는 대략 1.4%가 음. 하향됐는데, 이번에 의외로, 어, 추정치를 10월 달에 0.9%로 올려버렸어요. 음. 미도 코로나 영향도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영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은 4분기라는 것은 작년에 이미 코로나가 회복된 이후와의 비교치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0.9%가 올랐다는 얘기는 결국에 있어서 어, FMC 회의와 취정치 상향조정과 이런 것과 음. 맞물리고 그다음에 기나긴 그 10월달에 약세장의 터널에서 음. 막 벗어난 거잖아요. 예. 이런 것과 겹쳐가지고 지금 미국 주시장이 식 이렇게 화랑이 음. 이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최근에 공급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조금 해소될 것이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겠네요. 어, 그 예. 기대도 있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그런데 마냥 좋아할 것이냐 음. 이제 그 이전에 조금 안 좋을 때 10월 달에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저희가 이이 이 여기서 지금 계속 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은 조금 요기 구간만 좀 벗어나면 은좀 좋아질 거니까 예. 견뎌내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막상 이제 했는데 너무 많이 달아오른 느낌이고요. 음. 공포와 탐욕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CNN에서 집계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100이 50이 중립이고 음. 100이 맥시멈이 있는데 85까지 했는데 이것은 공포와 탐욕지수가 극단적으로 높아, 높다는 거 평가를 받는 게85 정도 정도면 못까지 찾네 그죠. 그죠 <웃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투기적인 주식 옵션 거래량이 음. 또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옵션 거래량 뭐냐면은. 미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지금 베팅하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위험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배팅이 그렇죠. 될수 있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 상승 자체는 고맙고 어, 음. 즐길만 한데, 에, 마냥 음. 즐길만 하지 않는 여러 위험 요소가 조금씩 좀 자라나고 있지 예. 않는가, 예.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네. 이번 주의 이슈 또 전망을 해보면 어떻게 좀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이제 공급망이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음. 공급망 차질이 예. 벗어날 건 맞는 것 같은데 음. 이게 아직은 일시에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왜 이슈와 전망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는 공급망 차질과 관련돼서 수출 주도 경제이고 경기 민감주 포션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주시장이 조금 어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와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그디커리링도 음. 아까 좀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음. 최근에 중국의 PPI라든지 이런 게좀 어 높게 나올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어 중국의 수출 물가를 높여서 전체적인 수출에 좀 악영향을 미칠 음. 것이고. 우리나라의 소재 및원 원재료 구입에도 어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와 관련돼서 커플링 문제는 중국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육진전 그 회의에서 음. 좀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 예. 어 해소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오늘 시장에도 외국인은 아무래도. 뭐 매도는 했습니다만 매도세는 많이 주춤한 듯한 그렇죠. 예, 이런 좀예 예, 예.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 그렇죠? 어,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또 음. 봐야 될그 중국의 9일 날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10일 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예. 이 수치는 이미 시장 가격이 좀 반영됐다고 음. 보기 때문에 이번 주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국 주식시장이 나쁠 건 없어요. 음. 이제, 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 어떻게 여하히 디커플링을 좀 해소할 것인가 네. 하는데 그 키는 아까 얘기한 좀 중국이 쥐고 있어서 우리가 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디쇼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죠? 예, 예, 예. 마치 요즘 이제 특히 이제 메타버스 게임 이런 쪽에 적용되면서 그렇죠. 게임 쪽에 그런 프로그램에 메타버스가 강하게 적용되는 이런 것도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네. 뭐 애들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이런 느낌. 예,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초창기에도 분명히 그랬다. 이게 예, 무슨 예, 예. 뭐 장난도 아니고, 그랬던 결과를 보면 메타버스는 또 비트코인하고 완전 다르죠, 그죠 네. 예, 메타버스는 큰 틀의 기술인데, 자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그손 이제 그어 가상 세계죠, 가상 세계. 예, 예. 메타버스라는 말 자체가 음. 이제 이 가상 세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메타버스 메타버스 얘기가 많이 지금 해자 예. 되고 있습니다만은 메타버스가 어 이게 20년 된 기술이에요. 음. 그래 이제 최근에 어느 날어 뚝딱 누군가가 그 발명해낸 것이 아니고 예. 20년간 발전해왔다는 거죠. 계속 꾸준히 발전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비대면, 그렇죠. 인터넷 등등이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는 어떤 가상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 있지만 메타버스는 어 가상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개념이 아닐까 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예. 시간의 개념이라는 말의 의미는 뒤에 다시 음. 왜 시간의 개념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좀어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이런 부분들은 실생활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것은 실생활이 아니라 디지털 생활이라고 음.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 디지털 생활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냐 워 음. 일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예. 지금 어~ 줌이라고 하는 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랩탑이라고 음. 이제 조금만 태블릿 PC 같은 거 있, 예, 있죠. 예. 이런 걸뚜 들어가면서 이제 어, 음. 지금 일을 하는 거죠. 그 어, 일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아 어, 우리가 노동력을 극도로 투입을 해서 하는 쪽보다는 음. 어 무엇인가 비대면, 그다음에 가상공간을 활용한 이러한 쪽으로 일도 옮겨가고 있고요. 예. 친구도 새기는 것도, 음. 만나서 술 한잔 먹고, 어, 어 만나서, <웃음> 저기, 대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보통, 어, 많이 들어봤잖아요. 패친, 예. 페이스북 친구. 그러니까, 가상공간에서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접촉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더욱 그러고, 예. 이제 제 얘기는 그렇게 더갈 거라는 거죠. 음, 게임 스포츠로. 아, 그, 그렇죠. 게임도 마찬가지. 게임 스포츠도 뭐 야구나 축구나 음. 뭐 이렇게 막 운동장 가서 하는 것보다는 예. 어떤 거냐면은, 그, 이제 젊은 분들은 지금 잘 아실, 잘 아실 텐데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게임. 예. 그렇죠. 뭐 포트나이트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음. 이런 거 위주로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제가 아까 어, 메타버스가 공간의 개념이지만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라고 음. 했는데, 예. 무슨 얘기냐? 어 실질 생활에서 디지털 생활, 즉 실질 생활 비중에서 디지털 생활 비중으로 언젠가는 음. 인계점이 바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생활하는 것이 실질로 대변하고 이러는 음. 것이 아니라 나 그렇지 않는 디지털 생활이 된다면은 어, 온갖 생활이다 메타버스화 되겠죠. 음. 즉 지금 우리가 어, 인터넷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터넷이 초기에 이게 뭐지 음. 뭐지 어, 했던 것과 똑같죠. 음. 그래서 어 모든 나의 아이덴티라든지 모든 게 이제 에, 메타버스로 음. 옮겨 간다면 예.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은 투자자들이 또 여기 이 부분 더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게임이라든지 그럼 내가 뭐, 뭐 게임 안 즐기면 되고 음. 뭐 저기 어 가상공간에 친구 안 사귀도 되지. 음. 그런데 자산시장에서도 조차도, 조차도 메타버스가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이 단어들. 네. 듣는 분들 구독자 분들께서 한번 스스로 네. 채점을 매겨 보세요 이걸 얼마나 내가 잘 알고 <웃음> 있는지 <웃음> 네. 그래서 이제 자산 시장도 그러는데 음.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음. 이런 겁니다 주식 아까 음. 미국 주식이 뭐, 주식 아 이거 내가 계속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예. 부동산 음. 이거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그런 그러는, 그러는 이 상황에서 mz m 세대 우리 후배들은 어떻게 얘기냐면 했 당신들 나이들 사람들이 다 올려놨잖아 주식도 음. 올려놓고 부동산도 올려놓고 니네들만 부, 저기 잘 먹고 잘 살면 어떡게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음. 하면서 얘네들이 마지막 남은 시장을 지금 음. 막 개척하고 긁어내고 있어요 그게 예. 뭐냐면은 크립토예요 크립토 음. 이제 여기서 얘기한 크립토는 뭐냐면은 어 저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어 가상화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플랫폼 및 가상화폐 전체를 아우르는 음. 단어가 크립토예요. 음. 예. 자, 그렇게 말씀을 해도 저도 정확하게 <웃음> 이해가 안 돼요. <웃음> 예. 그래서, 어, 그래서 한번 크립토라는 단어를 한번 예. 인터넷에 한번 꼭 찾아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크립토라고 하는 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또 등장하는 단어가 n f t 예요 예. NFT가 뭐냐면은. 미술 시장이 많이 떴어요.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n o n f u n h e a b l e token이라고 음. 그래가지고 대체 불가 토큰이에요. 예. 대체 불가 NF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예술품이라고 음. 할까요? 미술품, 예술품을 거래를 하고 있고 창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 NFT를 활용한 시장이 지금 꽤 음. 커지고 있어요. 예. 최근에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NFT 기술을 시연한다고 하는 음. 이러한 종목들이, 음.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고공행진을 막 하고 예, 있어요. 게임주에도 그렇죠. 게임주도 예, 마찬가지고 음. 또 그런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는 종목들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네. 결코 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실물 경제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게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마지막은 이제 보호 보호더 앱스인데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음. BAYC라는 단어를 한번 인터넷에 쳐, 쳐봤으면 좋겠어요. BAYC. 예. 예, 한번 쳐보십시오. 보도, 보도 앱, 요트클럽이라고 음. 해가지고, 무슨 NFT를 기반으로 아트, 아트워크를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 하나예요 커뮤니티. 예. 지금 젊은이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음. 우리가 이제 보통 만나면은, 아, 나좀 성공하고 좀 살만해 하면은, 이제 음. 남자들그고 시계에, 예. 룰렉스라든지, 예.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즉, 자랑을 어떻게 되면 가상공간에서 자랑을 하는데 음. 이 가상공간에 자랑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 BAYC 멤버야. 음. 예. 그 BAYC 멤버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상공간에서 음. 자랑거리예요. 음. 나, 나 자랑을 뭐 인간이라는 그 심리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음.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현 실생활이 음. 디지털 생활로 인계점이 더 넘어가는 그 순간 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폭발적일 건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이걸 뒷받침하는 NFT와 관련된 시, 저기 시장, 크립트와 관련된 시장, 어, 그다음에 BAYC와 관련된 시장 이런 데까지도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음.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예.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예.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한 20년 전에 인터넷 초창기 때 네네. 그때도 한국에서도 네. 소위 가상공간 서비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때와 지금의 메타버스를 비교해 보면 그때는 가상현실은 가상현실이고 그렇죠. 그렇죠. 나의 내 눈앞에 실질적인 일상은 또 따로 놀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게 거의 다 함께, 함께 버무러지면서, 함께 그죠. 함께 놀면서, 더욱더 가상화되고 있다. 그러죠. 예. 이것이 큰 차이가 아닌가. 예. 나의 생활이 가상 공간으로 조금씩 조금씩 진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난해하네. 참 어렵네. 저게 무슨 말이야. 하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급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될듯 해요. 저도 오늘 나누면서 다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만큼, 빨리 빨리 너무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예, 예.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하 이슈 시작할 때 지금 메타버스의 관련 종목이나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마치 10년 전에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웃음> 같을 수도 있다. 예, 예, 예. 이렇게 한번 상징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 특히 한국시장 많이 어렵다. 그렇지만 뭐 한국 주식시장 마찬가지, 미국 주식시장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주도주 메타버스 관련된 시대 흐름을 선도하고 바꾸고 있는 주도주 흐름은 또한 뚜렷하다. 자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조금 도움되는 오늘 주간 주식시장 전망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